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랑사가를 오픈하기 전꼭 알아야 하는 팁들을 모아봤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요약했으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캐릭터를 3개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고민할 거 없이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은 캐릭터 3개를 고르시면 됩니다 6개는 기본으로 주거든요 커마는 이렇게 캐릭터 초상화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세계 캐릭터 전부 커스텀 할수 있습니다 그랑사가는 캐릭터별로 그랑웨폰 4개, 아티팩트 4개, 방어구 4개, 장신구 4개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랑웨폰과 아티팩트는 주로 뽑기로 획득 가능하며 그랑웨폰은 필드 드랍에서 종종 드랍이 가능합니다 방어구와 장신구는 토벌 컨텐츠를 통해서 획득이 가능하고요 어, 여기 장신구 관련은 CBT 때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 메인웨폰은 캐릭터에 보이는 무기의 디자인을 선택하는 역할이고요. 딱히 다른 건 없습니다. 이렇게 화면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게임 내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스킵을 해도 되나? 전부 보게 될 경우 100 다이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 CBT 때10 다이아를 줬던 보상을 10배 상향시켰습니다. 장비 중에 이 플러스가 붙은 장비가 있는데 기본 장비보다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SR등급 장비부터는 세트효과가 있으며 이 세트효과 자체는 장비를 획득할 때 랜덤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모든 장비는 환원을 통해 갈아버리는게 가능하며 NPC, 이브를 통해서 아이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커먼 등급부터 슈퍼레어까지 일반교환이며 이 SSR등급만 고급교환입니다 이 SSR등급의 재료는 오로지 SSR등급을 갈아야지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CBT 기준이긴 하나 다이아 상점에서 골드로 물약 구매가 가능한데 이 NPC 주디한테 구매하면 더 싸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CBT 당시에는 항상 세일 기간이라서 어, 저렴한 걸 수도 있으니 꼭 가격 비교 후에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물약은 메뉴에 가방이 아닌 로비에서 가방을 눌러 자동 사용 장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슬롯은 프롤로그 에피소드 10을 클리어해야지 장착 가능하고요 필드에서 사냥하다가 이렇게 달러 마크가 붙은 아이템을 발견하시면 주디한테 갖다 파시면 됩니다. 골드로 교환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않으실거요 게임의 미니맵은 오른쪽 상단에 지도 아이콘을 눌려야 볼수 있으며 지도 맵을 클릭시 전체 미니맵을볼수 있습니다. 상단의 왼쪽부터 퀘스트별, 몬스터별, NPC별로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몬스터의 경우는 클릭 후 여기 밑에 이동하기를 통해 해당 몬스터의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랑사관는 속성에 대한 상성이 존재하며 유리한 속성일 경우 딜량이 50% 증가되며 불리할 경우 25% 감소합니다. 그런데 아직 빛속성의 유저 캐릭터는 없습니다 기사단 레벨과 캐릭터 레벨이 존재하며 기사단 랩은 계정의 레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사단 레벨이 오를 때마다 왕국 퀘스트를 할수 있는 이 AP포인트의 최대량이 증가하며 랩 달성 보상도 챙길 수 있습니다 캐릭터마다 잠재력 노드를 찍는데 중앙에 이 양쪽 라인이 패시브 스킬과 장비 장착한이 열리는 노드입니다 포인트는 1업당 한 개씩 주며 60렙 만렙 이후 경험치 양에 따라서 포인트는 계속 쌓이게 됩니다. 강림전은 월드맵을 누르면 하단에 보이는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공원도 순위와 보스의 남은 체력에 비례해서 추가 보상을 줍니다. 보상 중에는 그랑웨폰도 있으니 시간마다 꼭 참여해 주는 게 이득입니다. 어? 장비 나왔다 아 여기서도 그랑웨폰 주는구나 메뉴에 도감을 통해서 각종 장비에 따른 다이아를 수급할 수 있으며 소울링크는 스탯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아 이렇게 오야 이거는 보기 좋게 잘 바뀌었네 누르면 등급 나오나? 아 등급별로 보는 건 없어 아, 요렇게 이거 화살표 눌려 가지고 끄면 됩니다. 야, 알등급 오케이. 아, 요렇게 어, 소울 링크는 뭐였지? 어, 소울 링크? 이거 원래 이거 있었나? 이게 약간 아이템 수집같은 그런건가 이게? 대표적인 PVP 컨텐츠는 결투장이 있습니다 총 10판을 기본적으로 할수 있으며 매 시간마다 충전되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세븐나이츠2의 결투장 방식과 비슷하게 이루어지며 AI의 오토 전투로 진행을 합니다 평타나 뭐 타겟 설정도 오토이며 스킬의 선타는 각 캐릭터의 민첩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티팩트 중에 민첩 증가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 템들을 결투장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으로 맡겨만 주십시오. 아 마지막으로 탈 것이 존재하며 기본적으로 골드로 대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료 재화인 3 0 0 0 다이아로 영구 구매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여기 아예 구매하는 게 있었는데. 아, 다이아로 구매하는 거였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1월 26일 드디어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오픈 후에 미세마라 방법이나 꼭 뽑아야 하는 SSR 정보 등 꾸준히 올라올 예정이니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목소리> 시간이 우리들의 미래를 건단 하나의 약속 그랑사가